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전과 후 소방계획서는 <웃음> 왜 준비해야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화재 이를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설치 전과 후에 관련 법령에 입각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계획서가 존재합니다. 최적화된 소방계획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수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시설은 설치 절차 과정부터 소방계획을 고도화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계획서가 필요하죠. 이 말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군구에 제출되는 서류 중 소방계획서는 꼭 첨부되는 서류 중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 제34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법 제34조사에 의해서 시설의 안전점검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죠. 이 규정 1항과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진행한 후그 결과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안전점검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보안 또는 개모수를 요구할 수 있죠. 보안과 개모수를 요구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여 진단과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처럼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사항과 법령이 있습니다. 시설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통합차량 안전관리 정신요양시설 정기안전점검 식품위생안전관리 준수 성명조사 소방계획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개념 수립입니다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개념에는 시설의 소방계획의 목적과 목표 필요성을 정의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시설의 운영주체별 법령별 이용방법별 유형에 따라 운영되는 시스템이 다르기에 그에 맞는 소방계획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죠 둘째 자위소방대 편성 계획 수립입니다. 자위소방대 편성은 이용인과 종사자에게 특정 임무를 부여하고 화재 초기 시 대응하는 계획을 담습니다. 1호 신속대피팀, 화재진압팀, 상황신고팀 등으로 구분하죠. 만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유도표시와 소화기 위치를 그려넣은 피난안내문, 피난안내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난을 할때 신속대피팀이 수행하는 피난계획서가 별도로 구비되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입니다. 시설 안전점검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표를 사용해 관찰하는 계획을 담습니다. 또한 평소 분말 소화기와 투척 소화기 등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전과 부로 나누어 지정하죠. 넷째, 안전교육 계획 수립입니다. 안전교육은 크게 소방교육, 재난교육, 건강교육 등으로 구분됩니다. 소방교육은 화재 발생 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과 종사자의 신속한 대피훈련과 소화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계획을 담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훈련과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죠. 재난교육은 지진과 홍수 등에 대비하는 교육계획을 담습니다. 건강교육은 식중독 예방과 위생 관련 내용으로 교육 계획을 담죠.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은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 운영합니다. <웃음> 소방 계획서에 담긴 계획 중 소방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당 5만원 이상 하는 소화기를 실제 사용하며 소방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재난교육 등도 특수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서야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방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소방안전교육장 정보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교육 포털이란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누른 후 화면에 뜨는 지도를 참고해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안전교육체험장이 공개됩니다. 검색되는 곳에서는 소방, 재난 등의 체험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고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죠. 만일 해당하는 지역에 안전교육체험장이 없다면 부분 유료로 제공되는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